여기 V라고 하고 여기2 그러면 요 I는 요 I1 플러스 I2잖아요 네. 그리고 V는 V1 플러스 V2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V는 I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i r 는 I1, r 1 1플러 I2, R2 이렇게 되는데요 i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져서 r은 r1 플러스 r2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병렬일 때는요 이렇게 있을 때는요 i 가요 i1 플러스 i2란 말이에요 v는 전체 v인데 여기 지나가는 게 v1 여기 지나가는 게 v2 그러니까 여기서는 v는 v1 는 v2란 말이에요 근데 어오의법칙 하면요 i는 r분의 v 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v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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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전류의 열작용이, 전류가 흐르면,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랑 충돌해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그거에 그 대표적인 내가 우리 냉장고나 핸드폰 오래 쓰면,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 전기에너지가 많이 왔다갔다 갔다 하니까, 열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원자핵이 예, 어, 있는데 얘네, 얘네들이 원자 왔다갔다 하다가 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열의 양을 발열 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력이 흐를 때 도선에서 발생하는 그 열의 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Q라고 하는데 그 Q는요. VIT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속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서 전력을 알수 있는데 전력은 1초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그 에너지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P라고 쓰는데 이거는 전력 곱하기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량은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력이 가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얘가 전력량계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원으로 생겨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